이렇게 들어오,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론은드 어? 은드론하 드론은 드론다다론은 하민아 뭐해? 은 드론은 드론은 은 드론은 드론은 드론은 드론은 드론은 드제은 드론은 드론은 드론은 드론은 드론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조금 <웃음> 나쁜 짓을 저지른 행동인데 제가 짝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선물과 데이트를 즐기 위해 돈을 훔쳤어요. 제가 일이 없다 보니 백수여서 어머니에게 용돈을 구했지만 받지 못해 그만 가게 돈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음, 하민이란 캐릭터가 뭔가 유신이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노는 거 좋아하고 철없고 되게 그냥 어린아이 같은 느낌인데 하지만 마음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이 가장 많이 큰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오늘 어, 그러나... 샌드위치 맛집. 맞추... <웃음> 든든하죠 오늘 하루가. 뿌듯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죠. 그런 거바 서포트 해주는데 뭔가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떻게 돌려줄까 생각도 많이 하는데 제가 뭐 무대로든 이렇게 연기로든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활발히 활동해주는 게뭐 보답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이 커피를 통해서 하루 뿌듯하게보내겠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저녁시간이거든요. 저희는 밥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그래서 그 편의점에서 군것질살려고 잠깐 왔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의미죠 비타민은? 아 비타민 아쫄려서 비타민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월화에 지친 그런 뭔가 일상을 좀 채워준다고 라 해야 되나? 뭔가 저의 하민이의 캐릭터를 보면서 많은 웃음과 즐거움을 느낀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비타민이라고 지어주신것 같은데 또 제가 작년부터 월라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연보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번에 또사해마스한 통해서도 월라를 책임지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잘할 수 있죠? 많이 많이 보고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빨리 필요한 거 빨리 빨리 넌 매영 편이야. 그렇죠. 어, 넌 이미 매영 편이야. 매영 편이야. 너는 매영을 만났을 때였죠. 매영 편이야. 카드 주는 매영 편이 최고예요. 바로. 응. 아니, 휴, 우리 집은 해산물 좋아하나. 해산물 하나도 못 먹어. 어, 살짝, 어. <웃음> <웃음> 좀 미안해. 에 너도 여기 와서 무 그거 보는 부분은... 아니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웃음> 이런 <웃음> 거라도 제가 해야죠. 왜 네. 참... 어, 어, 어, 어, 이렇게 뭐 있어? 아 누나가 1등. 그러면 어. 그렇게 하리가 뭐 하민이 엄마 이렇게 어 약간 갖다지 아니다. <웃음> <웃음> 아니 차리가 음. 하리... <웃음> 그래. 왜 위를려고 뭐 있어? 아 누나가 아 1등 실한 건데. <웃음> <웃음> 그래. <웃음> 제가 해 볼게요. 제 생일 축하로 수 다들 딱한 잔만 어때요? 어. 컷.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좋았어요. 어. <웃음> 라이브. 라이브 온 때래요. 네, 이거네요. 그때 이때... 커피차드라마할때 처음 받아본 거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이렇마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게이 이렇게, 마무리 되니까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네요. 묘한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나. 항상 얼마 안 남은 촬영 때는 이렇게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치만 아직 남은 촬영도 있고 오늘 촬영 이제 마무리한 거니까 다음 촬영에서도 더 좋은 모습, 밝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야 슬림아 친구! 야 어떻게 한 거야? 야! 야, 야. 씨, 어, 어떻게 한 거야? 어, 하고 하민이가 아, 아, 몸으로 네. 맞고 아빠는 쏙맞너이놈식뭐 받아 먹었어? 너이놈식뭐 받아 먹었어? 블랙카게 안녕하 오늘은 이제 강세문 사장님께서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혼나는 왜 우리 할일 넘보냐 하는 그런 신인데 제가 말리는 신이거든요 오늘이 아마 여기서 마지막 촬영될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기프, 기프, 조금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쉿 들어갔는데 한 기대해 주십시오. 나랑 싸우신 모양인데 꼭하인하세너왜개 차장님들은 매영이래? 엄마, 어머님. 어디 가요, 개 차장님? 엄마, 잘 들어. 아저분은개 차장님이 아니라 지오포드 강태무 사장님이셔. 뭐래? 소리야! 저 사람이 무슨...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 아 제발 사이 도게 생겼다고! 응? <웃음> 네 이렇게 무사히 산네 맛순을 촬영을 마무리했는데요. 정말 흐른하면서도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몇 개월 동안 하민이로 살아왔는데 하민이 정말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앞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통해서도 음, 만났으면 좋겠고 다른 캐릭터로도 하민이는 언제나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고마워요 한미나 고생겼다 어, 이렇게 월라 항상 매주 월라밤 10시에 저희 산내맙선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산내맙선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캐릭터 연기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마워요 축복 축하합니다 합니다사랑하다병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아, 사합다 아, 합 아, 사합니 감사합니다. 같이 감사다 다다 다, 다 아, 네, 감사합